죽음을 공부하십시오. 그래야만 삶이 깊어집니다. 죽음이란 무엇인가, 어떻게 죽을 것인가는 삶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치 있는 질문입니다. 이에 대한 답은 결국 어떻게 살 것인가,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한 답이 될 것입니다. 삶은 죽음을 통해 나옵니다. 안녕하세요. 나연언니야입니다 독서 모임을 시작하려고 준비하다 보니 책 리뷰도 함께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중과 관련된 다양한 도서를 선정하여 리뷰하는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처음 시작하는 도서는 너무 늦기 전에 들어야 할 죽음악 강의입니다. 이 책의 저자는 한국학의 최고 권위자이면서 죽음학의 대가라는 독특한 이력을 가졌습니다. 이화여대 한국학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한국학과 종교학 그리고 죽음학을 넘나드는 연구는 물론 대중들에게 전파하는 일에도 열심인 학자입니다. 제가 이 책을 첫도서로 선정한 이유는 삶과 죽음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독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잘 구성된 책이어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죽종을 맞이하려면 정말로 많은 준비가 있어야 합니다. 죽을 때가 다 되어서 준비를 하려면 늦습니다. 잘 죽기 위해서는 잘 살아야 합니다. 결국 우리가 죽음에 대해 공부하는 것은 잘 살기 위해서입니다. 죽음을 준비하는 삶은 그렇지 않은 삶과는 삶의 방식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잘 살지 않으면 잘 죽을 수 없습니다. 잘 죽으려면 잘 살아야 합니다. 사후생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질문이 의미가 없겠지요. 그런데 그런 이들에게는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만일 죽어서 사후세계가 있으면 어찌하시렵니까? 죽으면 다 끝이라고 생각하고 아무 준비도 하지 않고 영계로 왔는데 네 어찌하겠느냐는 것입니다. 제 채널에 죽으면 끝이라고 댓글을 다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 댓글을 보면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자신의 신념대로 삶을 살고 그 책임 또한 본인이 지는 것이므로 각자의 몫일 수밖에 없습니다 확인시켜 드릴 방법은 없지만 예를 들어 만약에 모든 사람들이 사후세계가 없다고 믿으면서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고 선행이나 악행에 대한 평가 없이 끝난다고 믿고 산다면 세상은 정말 지금보다 더 끔찍할 것입니다 없다고 믿는 것보다 있다고 믿고 사는 것이 그래도 살만하지 않을까요? 사후세계의 실상을 알면 이승에서의 삶이 바뀔 수 있습니다. 이곳 물질계의 타성에 젖으면 물질만이 최고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사후세계의 존재를 알고 그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해하게 되면 그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곧 알게 됩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영혼의 성숙이지 이 몸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사후세계에 대해 조금만이라도 관심을 가지시기를 항상 기원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사후세계에 대해 안다면 세상이 지금과는 많이 달라지지 않을까요 천당이나 지옥은 누가 보내는 곳이 아니라 자신이 자청해서 가는 곳입니다 자신이 자청해서 간다는 것은 본인의 진동수, 다시 말해 영적인 수준이 맞는 영혼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 자신이 자발적으로 간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 영혼에게는 그런 곳이 가장 좋게 보이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가는 것입니다. 죽어서 가는 곳은 수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곳중 자신들이 가는 곳은 삶을 살면서 어떤 것에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며 살았는가에 따라 결정됩니다. 좋은 곳으로 가는 것도 안 좋은 곳으로 가는 것도 모두 자신의 책임이지요. 어떤 사람이 평생 나쁜 짓만 하다가 죽기 직전에 기독교인이 되면 그 사람도 천당에 갈수 있는 것인가요? 그럼 이 사람이 가는 천당은 평생 교회에서 가르치는 대로 윤리적으로 올바르게 산 사람이 가는 천당과 같은 곳인가요? 만일 이게 사실이라면 이 얼마나 비합리적인 이야기입니까? 어떤 종교를 믿었는가보다 삶을 어떻게 살았는가에 따라 가는 곳이 달라지는 것이 합리적이지요. 우리 조상님들 중어려운 일을 하셨던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이 지금 지옥에서 고통받고 있다면 너무나 비합리적일 수밖에 없지요. 물론 종교를 믿으면서 말씀에 따라 행하고 산다면 당연히 천당에 가는 것이 맞겠지만 말입니다. 너무 늦기 전에 들어야 할 주구막 강의 이 책은 임종하기 직전부터 죽음을 거쳐 연계에 들어오기까지의 과정을 거치면서 각 단계에서 무슨 일이 생기는지에 대해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 신뢰를 들어 설명하면서 독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풀어놓은 책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